안녕하세요. 마리맘입니다. 어, 비가 너무 와요. 하루 종일 장대비가 엄청나게 와요. 어, 막홍수경보가 내리고 난리가 났어요. 근데 바람은 심하게 불진 않아요. 제가 옥상에... <웃음> 뭐 때문에 이렇게 옥상에서 이 밤에 이 비를 맞으면서 이러고 있을까요? 어, 어, 어, 어. 아이고, 지금 다 덮었는데, 요쪽 한쪽이 별 덮어져가지고, 비를 다 막고 있어서 마음이 아파 죽었습니다. 아, 단속한다고 이렇게까지 막 해놨는데, 아마 여기는 뭐, 이렇게 뭐, 집중적으로 막, 비는 오는데, 태풍 영향 많이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우리 여기는 지금, 홍수 경보가 내렸으니까. 요쪽에도 비닐으로 다 싸서 이렇게 막았고요 이것 때문에 뭔 고생이랍니까 이밤에 집에서도 잠못 자고 옷가방에서 이걸 지키고 있답니다 제가 여기서 바람이 더 세게 불면 아마 밤에도 잠깐 잠깐 나가봐야 될것 같아요 귀가 비가 이런 너무 장대비가 하루 종일 쏟아지고 있어요 귀 자체가 그리고 요쪽에 아이고 평상우에 천막 가림막 다 쳐진 데 넣었지만 아무 소용없이 외려 저 비닐으로 덮은데보다 더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비를 다 맞고 있어요 지금 저 안쪽에 있는 애들까지 비를 싹다 맞아버렸네요 비 피해서 비 많이 맞으면 안될 애들을 저렇게 바구니 해서 안쪽으로 다 넣어놨거든요 근데 이것이 뭔 일입니까? 저 안쪽까지 비가 다 들쳤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같이 동반해서 불다 보니까 비를 홈빡 맞아버렸네요 웃다 어찌가 아이고 이거 분갈이 해놓은지 얼마 안된설란들 괜찮겠죠? 다좀집게해갖고 이렇게 분갈이 다 해놓고 어지아스카, 어지아스까못 산다 진짜. 아이고 또 가봐야 돼요 뒤쪽으로 식물들. 아이고 뭐 야들이야 뭐 이제 비 맞아도 되는 애들 고추 이제 크게 안 크더라고요. 찬바람이 나니까 여기에도요. 이렇게 쭉 있어요 관역들 뭐 식물들이 그래서 이것도 약간 제가 안에 넣어놓을 수가 없어서 화분들이 커가지고 이렇게 의지에다가 의지하라고 담벼락 옆으로 다 의지해놨답니다 <웃음> 개그, 개그도 아닌데 개그 같네요 의지하라고 의지에다가 의, 그냥 의지해놨습니다 <웃음> 의지하라고 의지에다 의지해놨습니다 어, 이렇게 말해야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<웃음> <웃음> 벤자민 막 반들반들하게 너무 잘 크고 있는데 비를 정말 어제부터 그냥 너무 맞고 있네요 아이고 비가 맞아서 얼굴이 안 아프나 모르겠어요 아이고 제가 바람 불죠 막 응? 이렇게 불어요 지금 아이고 그 자스카